you mm -hmm.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부터 MBTI 16가지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시즌2죠. 지난주에 ESTP를 끝으로 16가지 유형에 대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하려는 이야기는요. 이 유형들 간의 관계예요. 궁합이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궁합은 주로 남녀 간의 상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는 남녀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 사이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MBTI 유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기... 저는 이런 성격 유형을 그냥 하나의 캐릭터로 보는 쪽이에요. 드라마나 영화를 볼때 스토리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도 많지만 그 스토리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도 많죠.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MBTI에 과몰입하는 건 드라마나 영화 캐릭터에 흠뻑 빠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 캐릭터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빠지는 거예요. 왜? 너무 생생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캐릭터를 그걸 연기한 배우와 혼동하기도 하죠. 나이드신 어머니들은 악역을... 실감나게 연기한 여 배우한테 욕을 하기도 합니다. 원천하의 몹쓸연 같으니 하지만 어면이그 캐릭터는 가상의 존재일 뿐입니다. MBTI 유형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그 유형과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형이 같다면 뭔가 비슷한 면이 있고 그래서 그 유형 이야기에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될 뿐이죠.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면 MBTI 이야기가 재미있을 뿐 아니라 좀더 유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작용 같은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건 그냥 캐릭터일 뿐이라는 거죠. 그 캐릭터가 마치 나 혹은 내가 아는 누구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캐릭터와 나 캐릭터와 그 사람은 다른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걸 의식적으로 구분해야 돼요 배우한테 욕한 할머니도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온 거예요 심지어 배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촬영이 다 끝났는데도 자기가 연기한 배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간이 꽤 오래 간다고 하죠 명배우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부터 관계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인간관계라는 게요 공식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이런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은 재밌어서 하는거고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각을 얻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는거예요 인간관계는 힘들어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정답이 없잖아요. 인간관계는 정답이란게 없어요. 하지만 때로는 친구의 소툰 조언에 공감과 위로를 받고 나듯이 이 이야기도 딱그 정도로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ISTJ 유형으로 다시 돌아왔죠. 정말 오래 걸렸네요. 1월달에 봤던 것 같은데. ISTJ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했죠. 못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세상의 소금형,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이런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반듯하고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약간 결벽증 느낌까지 있죠. SJ그룹에 속하는 사람이라 기본적으로 예절바르고 성실합니다. 이 사람의 인간관계를 MBTI로 보는 거예요. 보통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MBTI 궁합표 있죠. 이 표의 추천은 작가이자 유튜버인 존스턴의 홈페이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제일 유명한데 찾아보면 다른 버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사회 인격학 소시오닉스라고 하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MBTI와 비슷한 이론인데 유형들 간의 관계를 아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엄청 복잡해요. 비교적 최근에 나왔고 주로 러시아나 동유럽 등에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하나의 이론일 뿐이죠. 사실 MBTI 궁합이론은 공식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심리학 연구나 통계를 통해 검증된 건 없다는 니다 거죠? 쉽게 말해서 카드라 썰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재미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조한 게 무엇인지는 분명히 밝혀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데이빗 커시와 박초령님의 시각을 참고인데요 커시 박사는 SJ, SP, NT, NF 구분법을 만든 분이고 박초령님은 MBTI의 의미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근데 이분들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참고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16가지 관계를 하나하나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릴게요. 나와 비슷하거나 가깝게 느껴지는 유형들과 나와 다르거나 멀게 느껴지는 유형들입니다. 먼저 나와 비슷하거나 가깝게 느껴지는 유형들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MBTI 유형이라는 게 알파벳 네 글자잖아요. 이게 비슷한 유형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일단 자기가 완전히 똑같은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딱한 글자가 다른 유형이 네 유형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다섯 가지 유형이 되는 거예요. ISTJ ISTJ. 똑같은 유형들끼리 관계에요 어떨까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죠 일단 나와 비슷한 성격이니까 서로 오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죠 근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특히 istj 성격 자체가 노잼 스타일 이라 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같은 데서 만나게 되면 대체로 좋습니다. 이 t j 는 일을 칼같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개인 업무를 퍼펙트하게 처리한다고 했죠. 본인이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거나 짜증날 수 있는데 자기랑 비슷하게 일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너도 ISTJ였다고 어쩐지 이러면서 뿌듯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할 때가 아니라 쉬거나 놀때 보는 거예요. 이 티제도 퇴근해야죠.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집에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어때요? 요즘 두 사람이 앉아서 뭐하고 노느냐는 겁니다. 어쨌든 집안은 엄청 깨끗할 것 같네요. 이번엔 딱한 글자만 바뀝니다. ISTJ, ESTJ의 관계예요. 이 경우도 비슷해요. 원래 ETJ랑 ETJ가 비슷한 면이 많다고 했죠. ETJ가 좀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게 다를 뿐둘다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이의 바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SJ그룹이죠. 기본적으로 색깔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ISTJ, ISFJ의 관계입니다. 이 사람도 SJ그룹이잖아요. 비슷해요. 다만 T와 F가 다르니까 T와 F의 관계. 감기 걸렸다고 하면 T는 병원 가라. F는 많이 아파? 이런 걸로 갈등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ET제와 IF제 사이에도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ET제, e t 제도 비슷한 게 있고요. E와 I의 관계. 이 차이로 인해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거예요 e t j 는 e t j 가좀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고 e t j 는 e t j 가 그런식으로 자기를 보는게 못마땅할 수도 있고 이런건 있다는겁니다. 하지만 그런 소소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크게 이질감이 없는 관계라는겁니다. 서로에게 적응하기가 아주 어렵다거나 그런건 아니에요. 물론 놀 때는 좀 따분하기는 해도 SJ들이 좀 노잼 스타일이 많거든요. 대체로 무난한 관계라고 할수 있어요. e t j FJ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 관계는 T와 F, E와 I의 갈등이 동시에 있겠죠. SJ그룹 중에서는 ESFJ가 가장 이질적인 느낌이 들수 있어요. ETJ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SJ그룹 내의 관계였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감, 신뢰감이 높은 관계라고 봅니다. ISTJ, INTJ 이 관계는 좀 다릅니다. 한 글자만 다르지만 상당히 다른 유형이죠. SJ와 n t 의 관계예요. 둘다 완벽주의자이지만 이티제가 전통을 중요시하는 데 반해 인티제는 기존 체제의 모순을 날카롭게 바라보는 면이 있어요. 사실 그걸 바꾸고 싶어하죠. 이런 면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유형 모두 매우 이성적이고 차분한 타입이어서 크게 충돌할 일은 별로 없고요. 서로 도움이 될 때도 많다고 봐요. 그리고 ISTJ, ISTP. 이 관계도 한 글자 차이지만 아주 다른 사람들이죠. 거의 극과 극에 가깝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이번에 나와 다르거나 멀게 느껴지는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관계가 이성관계와 많이 연관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성관계에서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자신과 비슷한 스타일과 맺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일단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반대 유형과 맺어지는 경우도 꽤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신비감 같은 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친근감 때문에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신비감 때문에 끌리기도 하는 게 이성관계거든요. 이성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대체로 인간관계는 유유상종이 맞아요. 직장 동료도 그렇고 친구도 비슷한 스타일끼리 서로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이 되어 갈수록 더 그렇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 이성관계는 자기가 전혀 이질적인 사람인데 끌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보군을 어떻게 뽑냐면요. 외글자 처음과 끝이 다른 유형들을 보는 거예요. ISTJ의 처음은 I고 끝은 J죠. ISTJ는 IJ 유형입니다. 반대가 뭐죠? EP 유형이라는 거예요. EP 내 유형을 보는 겁니다. ETFP, NTFP. 이내 유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ISTJ, ESTP. 자 이제 완전히 그림이 달라지죠. ESTP는 SP 그룹이죠. 쾌락주의자 그룹이에요. 거기서도 노는 걸로 1등인 유형이 ESTP입니다. 이 사람과 ESTJ의 관계가 어떨까요? 일단 직장에서 만나면 친해지기 어렵고요. 이건 에티 뿐만 아니라 EPU형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 티제는 이런 스타일들하고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까 이 티제가 쉴때 같은 SJ끼리 있으면 따분해진다고 했잖아요. 노잼 플러스 노잼이라. 근데 TV랑 있으면 그럴 일은 없어요. 이 사람은 심심한 걸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무조건 재미있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적어도 지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친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왜? E와 I 그리고 P와 J냐는 겁니다. 한쪽이 치고 나가고 다른 쪽이 그걸 받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E와 I가 그런 거고요. P와 J도 비슷합니다. 한쪽이 결정하고 다른 쪽이 맞추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내 티비 농담하면 웃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I 유형이 그런다는 거예요.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티제는칼 같은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이나 행동을 분명하게 하는 편인데 p 유형이 그걸 맞추는 거죠 P는 J에 비해 유연하거든요 그래서 IJ와 EP가 서로 맞물리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진도 나갑니다 이번엔 ISTJ, ESFP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가는 거죠 e t 하고는 IJ, EP만 달랐는데 이번엔 거기에 T, F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좀더 다이나믹한 관계가 됩니다. 애 t 과의 관계에 비해 재미가 좀 덜할지 몰라도 더 많은 걸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기운도 많이 들어오고요. FP가 정이 많아요. 그러면서 T와 F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e t j 의 냉정함에 FP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FP의 자유분방함에 ET제가 피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들은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S라는 공통분모가 있었죠. 이제 이것마저 사라집니다. ISTJ, ENTP 이 관계부터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매우 낯선 존재가 됩니다. 그래도 e t FP는 기본적으로 ISTJ와 같은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ETJ 잔소리가 힘들어도 그게 무슨 얘긴지는 안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려고는 한다는 거죠. 그리고 ETJ를 재미있게 해주기도 하고 다정하게 대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ENTP라는 사람은 뭔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엔티비 보는 세계와 이티제가 보는 세계가 다르거든요. 엔티브는 이티제의 시야를 벗어난 너무 큰 세계에 빠져 있어서 이티제가 보고 있는 정확한 그림을 놓치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오해하곤 합니다. 이들 간의 유일한 연결점은 티예요. 그렇죠? 오직 이 논리적 사고만이 서로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그들은 자신이 잘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각자가 상당한 내공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게 되면 이 둘은 아주 잘 맞는 커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많이 노력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STJ ENFP입니다. 자, 이 관계는요. 연결고리도 아예 없어요. n t i 는그나마 T 하나 같았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해서든 서로 이해해 보려고 한 거였는데 이 관계는 그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고 있으면 아니 도대체 왜 저러지? 이런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튀어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이 커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티제는 MFP의 엉뚱함에 어이없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흥미를 느끼게 된 거겠죠. 그리고 MFP는 온 세상을 다 둘러보다가 이티제를 발견한 거고요. 아니 그렇게 재밌는 사람인 MFP가 왜 노잼 e t j 에게 다가온 걸까요? 참 모를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티제로서는 아주 골치 아프게 됐어요. 왜냐면 ISTJ는 책임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티제는 자기 사람이 되어버린 MFP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MFP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 잔소리를 하고 싶어서 합니까? 너 생각해서 그런 건데 자꾸 네맘대로 해버리면 더 이상 너를 책임질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아 정말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는 ISTJ 분이 있다면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ISTJ, ISTP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잖아요. ETJ와 i t b 은 아주 다른 스타일이지만 의외로 서로 익숙한 관계입니다. ETJ가 가끔씩 이 팁처럼 될 때가 있고 이 팁이 이 티제처럼 볼 때가 있거든요. ENFP와 사랑에 빠져버린 ISTJ가 할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ISTP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려놓아도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면 FP가 돌아올 거예요. 아마도 분명히 돌아올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NTP였죠? ENTP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